지금, 시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저.. 혹시 아직 오 네, 안녕하세요. 영주 역할을 맡은 은서서입니다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이번 오디오드라마를 통해서 어,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힐링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 사는 얘기가 아주 잘 녹아있는 그런 드라마고요. 영주는 원래 어, 열심히 어,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어아나웃이 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그려 그려지는 어 그런 오디오 드라마예요. 어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그 수능마다 좀 저희 매튜님도 이 잘해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참. 하는... <웃음>